자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건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돈벌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예 돈벌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여러 수강생들이나 어떤 지인들이나 동년배의 어떤 3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볼때 자신이 부를 이루거나 가난해지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30대 때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성장이 멈춥니다 자, 어떤 성장이냐 배우는 성장을 멈추기 시작할 때 20대 때까지는 뭐 10대 때 정규 교육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대학교까지 많은 공부를 해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누가 떠밀려서라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을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딘가에 안착했고 도착했고 최종 목적지에 들어갔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운 걸로 그냥 응용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 개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배운 거대로 이전까지 내가 배운 거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고 응용을 해서 그렇게 해도 밥벌이는 되기 때문에 이제 안주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걸로도 월급은 나오고 있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20대 때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취업이라는 그 작은 동산, 그 작은 언덕에 내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과를 잃었어요. 거기에 내 보금자리를 이제 차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30대 때아이 언덕이 내 집이 완전한 내 집이 아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30대라는 나이, 비교적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늙어요. 이제 생각이 늙어버려요. 두 번째는 그러다가 이제 귀가 얇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누군가는 뭐 투자를 했네. 누군가는 뭘 하고 있네. 지금 배운 걸로만 응용해서 그냥 자, 살아가다가 어느덧 문득 누군가가 이제 치고 나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이 갑자기 또 바뀌기 시작을 해요. 아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30대 초반, 중반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마음속에서 무 뭐가 또 피어오르죠. 야 이러고 있다가 나도 또 뒤처지겠구나. 갑자기 무언가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식투자 요즘 광풍이나 뭐 삼성전자, 카카오 주식 요즘 다 전국민이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지. 항상 끝물에 올라타요. 그런데 굉장한 함정에 빠지죠.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올라타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일단 올라타려고 해요. 두 글자로 압축해서 이게 요행이죠. 세 번째는 돈을 버리기 시작하는 사람 자, 우리가 대부분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가 버는 평생의 돈을 자기관리가 되지 않고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50% 60%의 돈을 병원비로 충당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신체적으로 30대 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자기 관리는 끈을 놓기 시작하는 단계가 30대 때부터 빨리 와요 몸은 조금씩 노화되고 있는데 마음은 10대 때 20대 그때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죠. 30대 때 각종 질병에 굉장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병이라든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이 계속 새나가게 되면 가난이 빨리 찾아옵니다. 운동을 할때 돈을 버는 느낌은 안들 거예요. 당장 내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금 흐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직장에서 자신의 지금 현재 영향력이 나 자체라고 착각을 합니다. 30대라면 이제 대리에서 뭐 과장, 뭐 차장까지 빠르면 넘어가게 되는 그 나이대인데 내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장 내에서 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 정보는 능력까지 수직 비례한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런 사태만 보더라도 직급에 상관없이 무급휴직이 막 들어가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벌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 다른 환경 요인 때문에 돈벌 능력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외부 환경 변수에 의해서라도 돈 버는 능력이 사라지지 않게끔 채워 나가는 과정이 30대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40대 50대는 더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돈 버는 능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금세라도 벗겨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내 영속적인 돈 버는 능력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환경 탓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내가 무언가 도전을 하지 않고 안주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못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겠어 직장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지? 안될 이유부터 찾고 있죠 젊은 나이인데 배움의 성장에 멈춰버려요 자 귀가 얇아져서 한 번에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관리가 되지 않아서 버리는 돈이 늘어납니다. 직장에서 영향력이 진짜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도전하지 않는 이유를 항상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가난해서 탈피한다는 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나를 지키는 수단을 자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